초보자분들도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맨몸 운동으로 해서 몸이 예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아 실제로 이제 운동하신 분 중에 맨몸 운동 해가지고 더 나빠지시는 분이 더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찾아오신 분 중에 맨몸 운동을 한 2년 하신 분이 있는데 오히려 막 어깨에서 막 두둑두둑 소리도 나고 네. 더 나빠져서 오시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맨몸 운동보다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제대로 좀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이렇게 미는게 있고 위에서 이렇게 미는게 있는데 뭐가 맞는 네.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가슴의 발달을 해주는 게테스트프래스고요 네. 위로 미는 건 인클라인, 네. 약간 이제 윗 가슴인데 지금은 사실 이 전반적인 걸 하시는 게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한 시간 무게 꼽아서 한번 해보실게요. 25kg. 분 어, 네. 오케이 한 10개만 해볼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가슴을 잘 쓰시는데 가슴이 되게 근육이 세거든요 근데 프레스 밀잖아요 미는 만큼 뒤에서 당겨주는 근육도 되게 중요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당겨주는 근육이 기능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까지는 아마 어깨를 같이 사용해서 미셨을 거예요 그럼, 그럼. 그래서 여기가 발달이 되면서 가슴이 여기만 발달해요 네. 원래는 여기까지 발달해요 아 지금 아마 여기가 조금 아프실 거예요 어, 이쪽에. 아야 아야 아야 네이쪽에아네 네. 이쪽에. 아 네. 아 네. 이, 이, 이런 게 이제 라운드 셔더를 유발해요 네. 어깨가 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면 어깨가 지금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레스 하실 때이 전면 어깨가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절대 나오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리는 중에도 이 어깨가 이 가슴보다 나오면 안 돼요 네. 침범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무게를 좀 낮출게요 아마 잘안 밀어 지실 거거든요 네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네. 어깨, 안 어깨 안 튀어나오게 어깨 튀어나오게 어깨 튀어나오게, 튀어나오게. 튀어나오게. 튀어나오게. 튀어나오게. 조금 살살 밀어주세요 그렇지 되는 데까지 그렇지 코어 눌러주시고 밀때 코어 누르고 그렇지 밀때 코어 누르고 그렇지 그렇지 되는 데까지 코코힘 약간 주면서 그렇지 해오 그대로 사 그렇지 그대로 힘주면서 사 그렇지 그대로 이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근데 이 많이 안 민데도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안 민다기 보다는 이 어깨를 유지시키면서 잡아내면서 미는 게안 되는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점점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 여기가 조금씩 움찔움찔 했거든요. 네. 이렇게 어깨를 잡아놓고 하시면 여기가 발달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발달이 되면 여름에 이 브이넥 입었을 때이세골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게 촥촥 타여진 어. 그런 가슴 골이 만들어질 거예요. 잡아내서 이게 숄드패킹이라고 해요. 어, 네. 이 상태에서 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네, 이게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 만뭐는게 좋겠어요. 네, 많이 내려놔야 돼요, 진짜. 그렇죠밀때코 유지하면서. 그치. 어깨 안 나오게. 네. 그치. 들어오죠. 자, 2단계로 갈게요. 자, 이 처음에 요까지 밀어지죠. 네.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펴보세요. 팔꿈치만, 팔꿈치만. 이게 잘안될 거예요. 그치. 네. 그렇지그렇지 팔꿈치만 살짝, 살짝. 그치, 그치. 많이 들어오죠. 네. 오케이. 그대로. 지그시. 팔꿈치만 배에 힘 주면서. 그치. 이렇게. 오케이. 어깨 안 나오게. 팁이 있다면 다리로 어깨를 더 붙여보세요 밀때 다리 힘까지 써서 그렇지 세개만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딱경면이 일어나죠 두개배 잡고 그렇지 어깨 안 튀어나오게 그렇지 하나만 더 그렇지 오케이 그만 아, 네. 아 10kg 힘들다와 그래서 많은 걸 내려놔야 오히려 좋은 예쁜 몸을 얻을 수 있어요 헬스장에 진짜 무게 막 이렇게 막 무겁게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미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어깨가 더 운동할수록 더 좁아지는 거죠 아...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히 남자들 중량용심 있잖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하면은 몸이 훨씬 예뻐져요 얘가 생각보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 힘들어요? 진짜 가슴만 쓰면은 이게 생각보다 근데 지금 선생님 몸 많이 펴지셨거든요 네. 이렇게 연습만 하셔도, 오히려 가슴 운동을 했을 때, 오! 이렇게만 하셔도, 이게 약간 슈퍼맨 된 느낌? 어. 약간 이게 가슴이 이게 벌어지면서, 이게 부어오르면서, 뒤가 이렇게 딱 잡히는 네. 느낌? 여기, 여기에 근육을 네. 먼저 맞지. 자극해서 운동을 하시고 가슴 운동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 어깨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음. 이레풀다운이랑 체스트프레스만 연습하셔도, 몸이 진짜 많이 바뀌어 아, 이건,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좀힘드실거예요 생각보다 네. 막, 코어도 힘주니까 막 숨차잖아요 어,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타깝지만 10kg로 15회 몇세트요? 요거는 한 8세트 정도 8세트야. 네, 저거는 10세트라고 말씀드린게 네. 등이 아무래도 가슴보다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등을 조금 위주로 하고 이제 가슴은 이렇게 잡아낸 채로 8세트 정도 지금 사실 10kg 깔짝깔짝거렸잖아요 네. 깔짝인데 지금 몸이 훨씬 더 부어올랐죠? 오, 네. 오 진짜 부어요 네 진짜 부어요 이 체형 이것만 딱 잡아내고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바르게 운동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몸이 훨씬 더펴지실 거예요 오딱한 네.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혼자 한번 해볼게요 네아 아, 그리고 팁이 하나 있으면 지금 어깨를 눌러서 있는게 약하잖아요 네. 다리를 밀고 네, 다리로 다시 잠시 이때 이걸 받치고 하는더 좋아요 좀 안정적일 거예요. 이거 다리를 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도. 응. 그렇지 어깨 안 튀어나오게. 응. 오, 그렇지 어깨 안 나오게. 저, 4 쭉쭉 뻗어보세요. 삼, 그렇지. 그대로 쭉 이, 코딱 누르면서 어깨 더 붙이면서 다리 힘 주면서. 그렇지 오케이! 어, 아 힘들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제껴놓잖아요. 네. 제껴놓다 보니까 이 흉곽을 이게 벌린 상태잖아요. 네. 근데 흉곽이 지금 잘안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를 지금 대신 제껴거든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흉추 가동성을 기르는 거. 네. 이렇게 넘어가게. 두 번째 해결책은 코어를 잡으시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플랭크를 하셔야 돼요. 아, 플랭크 해야겠구나. 제가 그래서 아까 운동 전에 복근 운동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몇 가지 동작 안 배우셨잖아요. 네. 근데 했을 때 지금 느낌 이 어떠세요? 힘들어. 네. 그리고 생각보다 했던 운동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아, 좀 완전 달라. 제 나름대로 항상 그 정작을 그렇죠. 한다고 이렇게 천천히 최대한 밀고 이렇게 당기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다 틀려가지고 좀당황스럽습요 네. 스쿼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네. 애모 운동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무릎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무릎 사실 지금 무리가 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네.